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4일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각 교회에게 하시는 인사말씀 하나님의 인사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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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놀랍도다 주크신 그 이름 찬송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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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지지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송서를 행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지질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우리 한문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하여 교회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께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사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대로 죄악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개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저희 기독교들이 되살리고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기독교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세상에 짐이 되어 불신자들로부터 비난과 초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성도들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10월 1일은 민족 구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의 본래 의미가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조상의 덕을 생각하며 자기가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를 맞아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시고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만물의 주관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창세 전부터 우리한 사람 한 사람을 임의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저희를 동안 영화롭게 하신 저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더욱 깊이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강당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김광현 목사와 함께하사 이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저에게는 간절한 심령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대면 예배와 온난 예배를 위해 힘쓴 일꾼들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 안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폭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의 님 때를 때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분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련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마리아라는 곳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한테는 예수님이나 이런 유대인들은 전혀 가까이 가지를 않았었어요. 옛날에 쓰면 더러운 사람, 또는 병 걸린 사람, 마치 요즘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처럼 가면 은 무슨 세균이라도 옮을까 봐 걱정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가셔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물을 달라, 물한 그릇만 달라 거기가 우물가였거든요 이것이 지난달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가 사실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서 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은 사마리아 여인 여인은 예수님께 어 사실은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가 또는 누가 하나님의 참 예배자인가 이런 걸 두고 고민을 많이 했던 여인이에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랑 싸웠어요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고민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서 예배를 하든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유대인으로서 예배하든 또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예배하든 그것은 상관없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인가? 바로 그 예배를 말씀하셨던, 그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바로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또그 하나님께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또물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내가 아무 집이나 가서 물 달라고 러면그 사람이 나한테 물을 줄까? 길을 가다가 소변이 마려운데 아무 집이나 문을 뜯겨서 화장실 좀 쓸게요.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게 쓰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누굴까요? 나랑 아주 친한 사람인 거야.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또 예수님과 내가 그런 사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가서 물 주세요. 뭐 주세요 할수 있어요? 못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뭐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이것을 이것을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물좀 주세요. 나 여기서 좀 화장실 좀써도 될까요? 나밥 먹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넉넉하게 물도 얻고 먹을 것도 얻고 잠도 잘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먼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그러한 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귀를 열어시고 여러분의 그런 자로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첫 주에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수가성 우물에 와서 샘물을 찾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한달전 일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린 이 이야기는 그 앞뒤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느덧 사마리아 여인이 샘물을 달라하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상황이 그 사이에 바뀐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에서 이제는 바로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라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어떤 샘물에 대한 광고 카피라 할 만합니다. 먼저 이 물은 다른 샘물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차별하기 시작하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 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다른 제품이 가지지 않는 아주 특화된 이 물만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아주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 되면 바로 그 구매자로 하여금 바로 이 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결정적인 멘트를 날리지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설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영업하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탁월한 영업사원이십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우물을 찾아가시고 또 고객을 잘 선택하시고 결국은 자기가 팔고 싶은 샘물을 해걸복걸 사게 만드는 그런 재주를 가지셨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목마른 자가 우연히 샘물을 찾는 그런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얻으려 했을 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1 5절 보시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공짜로 달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구매 의사를 정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가가 있다면 어떤 것도 다 치르겠다 이런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러한 그녀의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도 전에 또 묻지도 않았는데 그 물을 구입하려는 의도, 왜그 물을 구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기 위해. 둘째, 다시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기 위해. 이런 이유들이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개인적인 그런 이유이자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서는 전혀 하지 않은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밝히기 꺼리는 그런 이유들 있죠 그녀가 이런 이유들을 스스로 밝혔다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것이 보통 상거래에서는 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것을 왜 사야 하는지 그것을 밝히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또 밝힌다고 해도 이것을 이렇게 솔직하게 나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나 여기 안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밝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여인의 초점은 사실 그런 것에 있지 않지요. 그 초점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 갈등이라는 것은 바로 누가 이 야곱의 우물의 진정한 소유자인가 이 우물의 계승자인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그 세겜 땅그 일대를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땅, 세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주장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을 지금 실효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옛세계입니다 여기에 있는 야곱의 우물, 그것을 우리가 먹고 있고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이어받아 왔으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언약의 대상자이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세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또 유대인도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 바로 자기다.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 자신이 그때의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장본인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지요. 바로 이 여인의 눈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어디가 진짜인지 또 누가 진짜인지를 넣고 다툴 이유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 앞에는 바로 그 언약의 주인이 그 약속의 주인이 그 유언을 해주셨던 그 장본인이 자기 앞에 와 있기 때문이지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제 그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오해나 다툼이 있었다면 바로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께 물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물건을 돈 주고 사겠다라는 그런 구매 의사를 밝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갑없이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가 가지고 일반 상거래처럼 영혼을 찢고 가져간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값없이 사서 바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짜라는 말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하면서 왜 자기가 이 물을 사야 되는지 왜 자기가 이 물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씩이나 이유를 밝히는 것은 상거래 차원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죠? 어느 아주 명품 시계 광고가 그렇습니다 그 시계를 사려면 구매자가 자기의 신원을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그것을 사야만 하는지 인터뷰를 해야 된답니다 그왜 그런 인터뷰를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물건은 아주 진귀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가 보관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목마르지도 않고 또 다시 물기를 여기로 오지도 않겠다 라는 이런 이유, 이런 말 이것은 왜 그녀가 그 물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그녀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언약의 주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취하는 태도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처음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될 때에 바로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초적이고 솔직한 반응이 바로 그두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녀가 한 말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 기르러 오지 않으려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늘 해야만 하고 또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일이 있다면은 물기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 기르러 오지 않겠다 그녀에게 삶의 그 어떠한 의지 그런 것마저도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숟가락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포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파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해도 그 하나님과 그러한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이 사마리아 여인 측에서는 스스로 만들어낼 그런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받는 사이 지나가는 과객이라 해서 그에게 물한 그를 줄수 있는 그러한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관계의 끈앞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들이닥치셔야만 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바로 이때에 우리는 그가 찾으시는 한 사람, 그가 찾아와서 물한 그릇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내듯이 또한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야곱을 뽑아내듯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어느 누군가를 지목하고 그를 자기와 언약을 맺는 그런 상대로 그 대상으로 사무셔야만 하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자.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첫 반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 또는 자기 파산입니다. 나는 물 들어가기도 싫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부지인 나에게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하시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가 나에게 찾아와서 물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게 말을 거신다면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욕기 4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갈 때 그가 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과 떨림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내뱉는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사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다시 여기에 물들어 나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가셔서 한 여인에게 물을 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것을 계기로 도리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물을 청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가셔서 그녀의 뱃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예루살렘도 아니고 세겜도 아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로서 또한 참된 예배자로서 이렇게 내뱉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첫 마디입니다. 곧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의 부름, 송영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무엇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녀의 과거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비밀들을 털어 놓으라 라는 말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남편이 아닌 예수께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밝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어도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그 여인의 고백에 대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그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일방적인 용서의 선언입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내 말이 참되도다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의지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에 대해 예수님은 내 말이 참대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드디어 그 여인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나는 당신을 선지자로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주시마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메시아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그이 사실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보니 주는 선지자소로이다 메시아이십니다. 신앙고백입니다. 바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도 있고 우리의 죄의 고백도 있고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기도도 하고 또 그리고 맨 끝에 말씀 선포. 그 뒤에는 또 거기에 대한 화답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예배, 이 예배에서 이예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찾아와 주시는 자, 그에게 물을 청하는 자 그가 부르시고 변화시키셔서 마을로 돌아가게 하셔서 이것을 전하게 한자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께 뭐라도 달라고 할수 있는, 물을 달라고 할수 있는 그런 자이지 않겠습니까? 돈도 없고 남편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에게서 흐르는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생명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로 적, 적셔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 그 은혜에 잠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인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방인인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르심에 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되게하옵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기꺼이 주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 알려드릴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짝수달에는 성찬 예식을 항상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가운데에 성찬 예식을 기다려주시길 바라고 또 형편이 나아지고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찬 예배로 들을 수 있기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댁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석해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는 너무 편하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마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순서들이 많이 축소되고 또 간소화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시고 또 혹시 예배당에 나오시게 되거든랑 예배당 예배에서는 또 1.5m씩 간격을 띄우고 또손 세척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찬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